지금 한국 나와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보시니까 그 전에 계획하셨던 게 어느 정도 잡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일식을 하려고 노로하고 이제 네. 라면하고 같이 이제 네. 그러니까 일식 분식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저렴하게. 네. 네. 메뉴를 이렇게 해서 네. 그 메뉴로 놓을게요. 음 라면도 하고 이제 네. 술도 팔고 싸게 저렴하게 음 도시락도 팔고 어 물도 팔고 하고 싶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딱 돌아보니까 네. 인건비덜 나가고 네. 회전율 좋고 비대면 있는 거 설렁탕이라든지 네. 태크업 많이 할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족발이라든지 네. 막 그런 쪽으 자꾸 신경이 가는 거야. 내가 전혀 다른 분야. 그리고 일식은 계속 먹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힘들더라고요, 어떤 변동이 올 때는. 그렇죠. 이게 지금 일단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네. 쓰시를, 쓰시 머신이 있어요, 롤머신. 네. 그게 꽤 비싸거든요, 무슨요 네. 네. 그게 한 2만 원 가까이 돼요. 네. 큰맘 먹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네. 사자고 그래갖고 샀어요, 네. 이제. 네. 크레딧 카드 긁어서. 네. <웃음> 근데 나도 우려를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인식이 전점 바뀌는 예, 시대가 바뀌었고 예, 요즘은 뭐 김밥도 예. 많은 것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뭐회 쓰는 것도 예. 다 알아서 다 나오더라고 가서, 그리고 한 사람 인건비를 응. 얘가 감당하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불만 없고 음. 계속 지치지 않고 라고 그렇죠 <웃음> <웃음> <웃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예.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음. 저희도 자영업자들도 바뀔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 갈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또 재선생님 시스템을 자꾸 생각 음. 하지 않으면은 그런 전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초기병을 될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안되는때문 음.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의 또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열심히 초반에는 정자돈 모으고 열심히 해서 자리 잡히겠끔 하고 이제 사장님 같이 예. 어느 정도 되면은 기계도 사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근데 그게 지금 정점 힘들어져. 그만면 음. 경쟁자가 워낙 많으니까, 아니니까. 네. 신도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네. 미국에 갔을 때는 그런 게 많이 없었을 텐데, 네. 지금 신도시도 똑같거든요. 처음에 이제 도시가 생기면은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초반에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가게가 더 들어오고, 어, 구석이 그 갇혀지기 시작하고 네. 경쟁이 붙기 시작하면은 네.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이렇 그렇죠. 수밖에 없죠, 결국에. 네. 시원한 싸움이 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 수, 수준이 네. 높아져갖고 네. 저도 LA에서 이제 장사하지만 한국 사람 하기 힘들어요. 다 이제 몽골 만약 베트남 뭐 그쪽 계통애들이 이제 위치를 수를 많이 해요. 네. 근데 한국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특히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 진짜 없어 이제 힘들어요. 한국도 없어? 힘들어요. 그니까 이것도 네. 오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네. 친구가요. 한국도 공고 올리는 그 플랫폼만 돈 버는 것 같아요. 네. 올려도 몇십만 원씩 주고 이제 한달 광고를 올리면, 한두 팀? 한두 명이 와서 이제 문의하고, 그게 다예요, 지금. 네. 인터뷰 해보면 또, 이렇게 좀 만족스러울 만한 인터뷰도 안 되고, 지금 그렇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또 많이 했네요. <웃음> 아, 근데 그건... 제가 게요 예, 예.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생각을 해봤어요. 음. 그 왜냐하면 제가 여기 한국 시장 모르잖아요. 물론 가끔 이제 나와서 왔지만 이제 그래서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뭘까. 왜냐하면 제가 나이도 있 그러니까 이제 음. 어느 또 괜히 청업했다가 실패하며 음. 어, 즐기하기 이제 힘든 거죠. 음. 예,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가는 게 방법이 뭘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프랜차이즈만 생각을 해봤어요. 음. 그래서 뭐 설렁탕 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킨집이라든지 예. 그리고 제가 이게딱 다녀보니까 저는 이제 동네보다는 번한 대를 좋아하거든요. 사람 많이 유성성이 쉬운데, 그래서 송파 거리 가봤어요. 네. 가락시장 쪽으로. 네. 가보니까, 어, 너무 오케이, 좋아. <웃음> 이런 거 여기 가요. 거기 먹자 짝 있고, 네. 오피스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물론 살가 비싸겠죠, 그런더라도 세가싼 데로 들어가야지 아무래도 위험부담증이 네. 줄어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아이템을 찾아야 되고 네. 그렇다고 장사가 돼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는 또 아이템을 찾아서 하시면 또안 되고 그렇죠. 그런 렇죠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 되거든요 스시돼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수시는 한국에서 힘들어요 힘들죠? 왜냐 이게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계가 나와서 하지만 네. 이게 진짜 관리가 힘들거든요 사실은 네. 해산물이 네. 그래서 관리를 하시려면 완전히 붙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직원들도 많이 써야 되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네. 한번 스시가 유행을 한번싹 했었어요 네. 한국에 네. 근데 거의 다 없어졌어요 라면집은 어때요? 라면집도 유행받다한번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라면집도 똑같잖아요 네. 한 명이 붙어서 끓여서 네. 면 맞춰줘야 되고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아, 족발을 배워서 미국 가서 들어가서 한번 해 볼까? 그렇생각했 봤어요. <웃음> 족발은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죠. 예.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떨지 정확하게 아니요, 잘 저는 한국 사람 많이 많이 그렇지. 예. 미국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네. 그건 한국 현지인들한테 죄하려고 네, 네. 하면은 별로예요. 저는 그것도 비추입니다 현지인들이 좋아해야지. 그렇죠. 현지인들. 딱이죠. 네. 어지 닭집 무지 하게들어라는데 미국 에들은 무조건 튀겨서 먹잖아요 네. 그죠? 제가 한번 여쭤보고 네. 싶은 거예요 왜냐 제가 생각할 때는 베트남에 닭한 마리를 가져가면 환장할 것 같아요 왜요?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떨까? 그걸 감이 안오다 미국 사람은 음. 물론 코스코나 음. 뭐 월마시나한 음. 마리 통닭에 팔거든요 많이 통째로 튀겨서 파는 건 없어요 음. 근데 걔네들은 부위별로 먹죠 왜냐 백인들은 거의 음. 가슴살 먹고 저기 흑이나 음. 메시이나 대부분 다리 날개 그런 걸 좋아해요 날개. 그래서 미국에서 윙스탑이라고 있어요 닭날개만 네. 전문적으로 하는 네. 프랜차이즈 음. 걔네가 대박이에요 국물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안좋아 그리고 요즘에 치킨이 뭐가 유행이냐면 음. 치킨버거가 유행해요 네. 치킨버거가 유행인데 매운 치킨 음. 그걸 가슴살 통째로 음. 그거 튀겨서 맵게 그래갖고 그대로 튀겨주는 거예요. 그래갖 햄버거를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수제버거처럼 그런 집이 지금 대박이에요. 그 애들이 쫙줄 서서 먹는 음. 햄버거라는 그러니까 치킨버거를 음. 먹으려고. 전에는 스트레스 네. 받거나 그러면 네. 단걸 많이 찾잖아요.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음. 아니면 이렇게 케이크 단묵 이런 거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매운 맛을 많이 찾더라고요. 우리도 어, 저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과연 매운 걸 먹을까라는 생각을 음. 했었어요. 라면의 매운맛, 다양한 거를 근데 막 이렇게 먹더라고요. 음음. 그리고 미국 친구들이 과연 이렇게 국물을 먹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국물을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음. 저희는 방송국 쪽에 많이 있는 이제 헐리우드 쪽이니까 다른 문화에 많이 접한 사람들이 음. 이제 그 쪽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아시안 계통의 문화권에도 많이 들락날락 했었고 그래서 쉽게 익숙하게 오는 것 같고요. 그들만의 동네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어, 저또 음. <웃음> 근데 아도치킨는데 근데 한번질문 하셔야 돼요. 질문. 그 이따가 홍보하는 한거없을까저 <웃음> <웃음> 보니까 제가 한달 동안 치킨과 그한에 거기 보니까 이제. 해물 요리집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한남울거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웃음> 아니다 이렇게 그쪽으로 쫙게 퍼진 예요 네. 그래서 젊은 애들이 많이 와서 더라고 저녁때는. 네. 아, 굳이만 장사돼요. 네. 이 <웃음> 쪽은 장사가 안 돼. 이, 이 ]점 ]점 ]점. 쪽은 완전히 네. 한남동 부촌이다 보니까 네. 특이한 음식, 해산물, 네. 조금 비싼 거. 네. 런거 찾는 분들이 네. 원래 많았었어요. 네. 한남동 상권은. 아, 어, 저도 그 생각을 해봤죠. 이건 다 내가 할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지역에 맞춰야 돼요. 예. 그리고 한남불고기 같은 경우에도 컨셉을 나름대로 잡은 데거든요. 예. 자기들만의 컨셉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 잡았으니까 예. 손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남동은 예. 한번 들어가면 가게 자리가 잘안 나와요. 예. 그래요? 그만큼 수요들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 붙어 있으면은 사장님도 시잖아요 네. 부부가 인건비 벌면서 음. 그렇게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만들어 놓고 내가 딴 일을 하면서 이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 것인지. 그렇죠. 전 수제비 생각 안 해봤거든요. 네. 칼국수 삼청동 수제비집 갔다 오그 네. 친구 카드 막서 먹은 거라서. 네. 아그집 알죠. 제가 볼 때는 막잘모르겠어품가를 그냥 네. 뭐다 수제비가 거기서 거기 아니면 요즘 하는 데가 없잖아요. 수제비 좀. 그렇죠. 아. 정도. 칼국집요 그 칼국집도 거의 없어요. 없어졌어요. 옛날에괜지 네. 않았어요. 요즘 거의 없어요. 그리고 칼국집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네. 월세가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니까 가격은 낮고 회전율은 또 따라와줘야 되는 네, 그렇죠. 그걸 감당을 못해요. 미국에서 컵밥집이 생겼다가 네.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동 인건도 많은데는 월세가 세잖아요. 그렇죠. 단가는 어떻게 받을 수 없고 싸고 인건비는 음. 나가고. 네, 그래서 다 접었어요. 맞아. 되게 안 맞는 거예요. 네. 맞아 떨어져요. 맞아, 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3층에 온 거예요. 3층에 와서 월세 싼데 인건비 최소한으로 해서 많이 팔겠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 요즘에 점심은 얼마 정도 선이에요? 많은 싼... 넘으면 네. 부담감을 가지시죠. 그래요? 근데 7,000원, 8,000원, 6 0원까지는 9,000원도 많은 단위로 가야 돼요. 그 느낌. 느낌이. 아 네, 느낌이. 애매하죠. 장사는 전사거든요. 저도 이렇게 해보지만, 첫 번째, 아, 우리 집은 왜식당은안 했을까? 음, 음. <웃음> 하다 보니까 이게 식당에 대 매력이 또 있어요. 이렇게 네. 하다 보면. 고생스럽지만. 음. 어쨌든 내가, 오,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을 하지? 열몇 시간 동안 거의. 대부분 망한 사람들은 이제 4 0오 50대 이제 명퇴하고서 이제 철이잖아요. 음. 그게 몸이 안배 있는 거죠 이게. 음. 끊임없이 자기가 돌, 몸을 돌렸는데 안 돌아가는 거죠 이게. 한셈판 모르는데 처음 네, 들어온 그러니까, 거요그돈다한 어. 방에 까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음, 게, 예. 진짜 애절하게 해야 되는 게, 그래야지만 이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돼요. 현명하게 현명하게, 그러니까. 현명해야 그러니까 현명하게 돼. 옛날에는 이렇게 예. 자기가 주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예. 제 생각에는 이렇게 경영이라는 그런 거좀더 해야 될 거. 그거를 같아요. 그래서 봐야 그래서 되고, 예. 사장이 할수 음. 있는 틀어박혀서 할수 있는 거는 나무를 대처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경영을 해서 그걸 운영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대처해줄 수 없잖아요 내, 내 사업에 그렇죠. 예, 원점에서 다시 보시면 돼요 항상 처음 출발할 때 장사를 왜 하죠? 벌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거예요. <웃음>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내가 주방 들어가서 하루 종일 네. 박 해가지고 그러면, 야, 돈 벌려고 했는데 내몸만가지네 그렇죠. 그렇죠. 미국에서 뭔가를 해주셨고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오늘 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웃음>